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의 골드스푼 오늘은 강남 최고의 한국 최고의 장어 덮밥 맛집 마루심에 나왔습니다. 자이 마루심은 마루심의 사장님께서 약 20여 년 전에 일본 유학 당시에 히츠마부시를 맛보시고 너무 맛있다 어, 이 맛을 한국에도 좀 전파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인의 소개로 어, 나고야에서 정말 유명한 마루야라는 곳에 취직을 하셔서 거기서 뭐 장어 선별부터 손질, 굽는 법, 요리에서 나가는 것까지 4년여간 노하우를 전수 받으셔서 한국에 이렇게 차린 식당이 마루심이란 곳입니다. 어, 순수 100% 한국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식당이고요 제가 정말로 이 장어 덮밥 너무 좋아하고 또 보양식으로도 너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오늘의 음식 장어 덮밥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마루심의 메뉴입니다 기본 메뉴가 36,000원 저렴하진 않죠? 45,000원에 장어 한 마리 반이 들어갑니다 미니 힙스마 부시 장어 반 마리 아니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21,000원짜리 제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 마루심 무지개 세트 한번 먹어보려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돈까스도 있고 초밥도 있고 코스 요리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먹어볼 메뉴는 마루심 무지개 세트 48,000원짜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심 무지개 세트 다 나왔습니다 샐러드 그리고 이게 계란찜이겠죠 계란찜 맛있게 생겼죠? 그리고 장어 계란말이 좀 특이하죠? 거기다가 세트에 들어가는 사시미 그리고 이건 장국이겠죠? 장국 그리고 빛깔 보세요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기름기 좔좔 자 이렇게 무지개 세트 자 일단은 먼저 샐러드 기본 샐러드예요 샐러드는 응 음. 음. 서비스로 주신 장어 간? 어? 아, 서비스요? 네 서비스요 어. 서비스? 저... 서... <웃음> 뭐야 이게 어, 이게 뭐예요? 이게 장어 간이거든요 아 장어 간이요? 네, 아. 네, 오음 네, 저... 어. 장어 간은 또 처음 먹어보는데 어? 뭐라고 해야 되지? 살짝 오징어 맛도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식감은 순대 간보다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?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정말 고소합니다 야 이거 별미네요 장어 간 자, 메인 메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먹는 방법! 장어 덮밥 먹는 방법 자, 첫번째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번째, 4등분을 해서 가장 기본인 그고유의 맛만 즐겨본다. 쇽, 쇽, 쇽, 쇽, 음 자, 4등분을 해서 먹어볼게요. 자, 기, 가장 기본, 본연의 맛을 즐긴다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막 너무 짜지도 않고 장어를 잘 구우면 겉은 약간 바삭하면서 식... 감이 약간 쫄깃한 안쪽은 부드러우면서 그 쫄깃한 그게 정말 잘 구워진 거거든요. 음, 야. 음, 한번 순식간인데 먹는 게막 엄청 두꺼운 장어는 아니에요. 4등분을 해서 4분의 1은 그냥 본연의 맛을 먹어봤으면 자두 번째 깻잎과 파 그리고 와사비 밥 위에 얹어서 가볍게 섞어 드세요. 자 여기에 깻잎 그다음에 파 그리고 와사비 같이 들어있네요 여기 와사비 와사비랑 파를 같이 자 음~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그 깻잎의 그 특유의 향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잘게 잘린 깻잎이 들어가서 그런지 와이 깻잎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먹으면 어, 오히려 난 이게 더 괜찮은데? 음! 은은한 이 깻잎 향이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 세 번째 드실 때 장어 덮밥, 덜고, 김가루, 육수, 우차스케 세 번째 방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가루 주신 거를 여기에 육수를 싹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.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되지? 짭짤하면서 되게 시원한 그런 맛을 줘요 아주 살짝 짭짤하면서 단짝지근하면서 시원한 맛에 쫄깃한 식감과 김, 김의 맛 그리고 홀로 들어가는 그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야, 이세 번째 어허라 아 너무 맛있습니다. 진짜 야 이거 마지막 차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은 어떻게 먹냐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고유의 맛을 먹는다 두 번째는 깻잎과 파와 와사비 넣어서 피, 섞어서 먹는다 세 번째 김가루와 오차스케 부어서 먹는다 네 번째는 뭐냐 이세개 중에 내가 제일 맛있던 걸로 먹는다 야, 너무 고민되는데요, 이거? 자, 일단 그 고민을 하면서, 일단은 같이 나온 한 번, 사시미도, 회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 광어겠죠? 음. 광어, 방어, 연어, 참치, 이렇게 네 가지 주는 것 같아요. 음, 음. 요리조리 중간중간에 이 장국은 필수인 거 아시죠, 여러분들? 음. 음, 아주 개운합니다. 장어 계란말이. 장어 계란말이. 안에 장어가 들은 계란말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이 장어도 이 장어덮밥에 들어간 장어처럼 양념이 살짝 돼있는 그런 장어인데 음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운데 그 안에 쫄깃하게 씹히는 그 장어가 어우 너무 맛있는데요? 자야 어려운데? 마지막 하나는 사실 어.. 제 개인적으로는 3, 2, 1 순서예요 그냥 셋다 다 맛있는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은데 육수를 오차스케 육수를 부어서 먹은 게 1등이었고 깻잎에 먹은 게 2등 그냥 먹는 게 3등이었어요 저는 조금 더 뭔가 감이 된걸 약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본연의 맛도 너무 맛있었는데 그냥 본연의 맛으로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음 음. 아 그냥 먹어도 다시 맛있는데 이게 이게 1등인가 어씨 우 미쳤다 미쳤어 음. 벌써 없어졌어 음,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강남 서초동에 있는 마루심에서 히츠마부시를 먹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는 맛입니다 어,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드셔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어저 덮밥 제대로 된거 먹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궁금하시면 이 마루심은 맛이 일본 현지와 비슷하고 정말 맛있게 잘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기 마루심에 오셔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세 가지 방법 뭐로 먹어봤는데, 또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보는 그런 재미도 느끼시면서 꼭 한번 마루침에 오셔서 장어덮밥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준호의 골드 스푼.